안녕하세요 코비가이투피디입니다 2021년 올해도 정말 많은 여행지들을 다녀왔는데요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다닌 여행지 중에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꼭 가봤으면 하는 여행지들을 추려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여름에 가볼만한 곳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떠나보시죠 고 첫 번째로는 서해의 추천 여행지로 떠나볼 텐데요 바로 부안에 있는 변산 마실길입니다 부안에 찾아간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변산 마실길인데요 왜 변산 마실길을 가야 하느냐 이 변산 마실길에 지금 샤스타 데이지가 어마어마하게 피어있습니다 불낙지가 있는 곳은 변산 마실길 1길과 2길인데요 먼저 1길은 새만금 방조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샤스타 데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른 아침에 찾아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나무 사이사이로 빗떨어져서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저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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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을 때 드러나는 그 모양이 굉장히 예쁘더든든요 밑에 암석에 이끼들 까지 끼어 있어서 각도를 잘 잡으면 이 뒤에 이끼 까지 어우러지는 모습을 찍을 수가 있어요 꼭이 물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변산마실 이 길을 가실 때는 물대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일모를 선택하든지 이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남해에 있는 추천 여행지로 떠나볼 건데요. 바로 통영에 있는 연화도입니다. 제가 이번에 온 곳은 바로 연화도인데요. 이 연화도는 통영에서 한 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나가면 도착하는 섬입니다. 이 수국섬 이라고 불리는 연화도는 입구에서부터 벽화에 다양한 수국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길을 따라 쭉 가게 되면 연화사 입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색으로 되어 있는 수국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연하사를 지나서 쭉 이어져 있는 이 길은 대략 한 2km 정도 되는 길 내내 수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이 수국 길을 보니까, 와, 또한번 동화 속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. 또이 연화도에 있는 수국은 다채로운 수국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쭉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세 갈래로 이어지는 길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세 갈리 길에서 용머리 해안이 보이는 수국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점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보이는 이 포인트도 뒤에 다리가 보여서 사진 찍기에 아주 좋은 제가 연화도를 다 구경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꿀팁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연화도 산길 트래킹이 목적이 아니신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코스로 연화도를 즐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하는 코스는 세 갈래 길을 따라서 다시 내려오시면 그 연화도 선착장에 동두암까지 가는 택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택시를 타고 동두암까지 가셔서 출렁다리와 그 마지막 전망대를 즐기면 충분히 여유롭고 힘들지 않게 연화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국섬 수국섬 이라고 불리는 연화도를 와 보니까 정말 왜 이렇게 불렸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여름에 섬으로 떠나는 여행이 저는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 통영의 연화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세 번째는 동해의 추천 여행지 인데요 바로 삼척의 숨겨진 바닷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삼척에도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히든 해변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이곳은 부남 해변 인데요 이 북남해변은 7월에서 8월에만 오픈을 하는 임시적인 해변입니다. 해변이 굉장히 작고 아담한데요. 이 안쪽으로 들어온 지형의 해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도가 적고 물놀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. 내려가는 길이 1차선 도로여서 그게 살짝 불안하실 수는 있지만 내려가면 주차장도 넓게 마련되어 있고 또 이곳을 올해는 운영하는 업체가 생겨서 편의시설 또한 즐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된것 같더라고요 이 분암해변은 정말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말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방문하시면 마치 프라이빗 해변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프라이빗한 해변을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이 분암해변으로 한번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덕봉산으로 향했는데요. 이 덕봉산은 일반인에게 오픈되지 않았던 곳입니다.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오픈되지 않았던 곳인데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이 덕봉산이 오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게 덕봉산이 참 바다에 튀어나와 있는 산이어서 정말 신기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. 또이 지금 주변에 해안데크길이 있어서 그곳을 즐기면서. 해수욕장도 즐기고 이 데크길도 즐기는 두 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덕봉산은 정상에도 갈수 있고 해안 데크길도 돌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상에 올라가면 360도로 보이는 이 주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덕봉산의 기준으로 양옆에 해수욕장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해수욕장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 덕봉상도 즐기고 해수욕에 가서 물놀이도 즐기면 더 좋은 삼척의 바닷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름에 찾았던 바닷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제가 소개해 준 여행지를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가을여행 추천지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